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오니 저택 스카이로 이번엔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자친구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어 여매나 아앙 아! 아! 아! 아! 어 나왔어 어 왔어 응왜날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앙 아어너 아! 아! 아, 말고 다른 여자친구또 오기로 했거든 너또 여자친구 새로 사귀었어?? 음. 아니 그전에 만났던 여자애들이야?? 어... 못 잊어가지고 다시 사귀기로 했어 앙파워로 앙앙맞고 싶어?? 어삐바뿌삐삐삐밥빠빠맨야 <웃음> 어, <웃음> 어, 어 자기야뭐야저 이상하게 생긴 노랑머리는? 뭐? 너 지금 앙야맨야맨야맨야맨 내려 남북한 애를 데리고 왔어. 잘생긴 나 때문에 싸우지 말아줄래? 어, 어? <웃음> 오늘 응. 내 팬인 스카이 알지? 아, 스카이가 그... 내, 내 공연을 보고 싶다고 나를 초대했지 뭐야? 근데 거길왜 가? 아 나도 안 가려고 했어. 근데 공연비로 천만 원을 준대. 안갈줄 알지? 가자. 어디야? <웃음> 무조건 가야지. 자 가자 가자 애들아. 가자. 음, 어 들어가 볼까? 오! 잠깐만. 내 공연을 보려고는 또 다른 팬인가 봐. 어? 안녕하세요? 너도 내 팬이니? 맞아요. 내 공연을 보러 왔구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우. 오늘 여기서 내 멋진 공연을 할 테니까 모두 내 노래에 집중해 줘. 삐뽀삐뿌삐 근데 날 초대하신 그 스카이 씨는 어디 계시? 어? 아 근데 여기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 어, 오빠!!! 어. <웃음> 오빠! 드디어 저를 보러서 이제까지 왔으셨군요! 역시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일줄지 않았어요! 어! 아 나는 니가 <웃음> 돈을 준다고 해서 공연하러 온 거지! 에이, 오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걔 잠깐. 뒤에 있는 여자들은 또왜 달고 온 거예요? 아 내 여자친구거든 그래 나 여자친구야 응? <웃음> 어, 맞지?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어어 어. 내 공연인데 당연히 내 여자친구도 와주어야지 <웃음> 내, 내 짜증내네? <웃음> <하는 수가> <웃음> 아, 떻게수 있어요! 너는 내 팬이잖아 우리 선은 그어야지 절대 여기로 넘어오지마 뭐 어쩔 수 없었어 넌내 팬이잖아 어? 응? 오빠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어? 오? 어? 어? 뭔 소리야? 아빠, 그냥 막한 놈이지? 여자친구들을 다 죽이고 제가 여자친구가 되겠어요! 아 그게 무슨 에? 말이야? 뭐? 어? 어? 어? 숙가락라 설마? 숙고하라 그 때리게? 때거에요 별로 안 아플거 같은데? 어! 야! 야! 어! 야! 야! 어! 어! 야, 야, 야, 야! 아, 아, 내 사생팬이 내 여자친구를 죽였어. 아, 아,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무래도 저 스카이라는 애내 사생팬인가 봐요. 내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기처럼 너무 사랑해. 빨리 보고 싶다. 내 여자친구. 너무 사랑. 안되겠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 스카이 마이크? 비밀번호인가 봐 비밀번호 4개를 찾고 여기서 탈출합시다 일단 여기서 나가 오, 어! 여 나랑 똑같은 인형이 있어! 진짜 사생팬이 맞나봐 밀치기 겁이 엄청 많아? 저런 사생팬이 있다니 내 여자친구를 죽이고 <웃음> 자기가 내 자리, 내 여자친구 자리를 폭 차지하려고 내가 좀 노래를 잘 부르긴 해도 이렇게 사생팬이 생길 줄이야 <웃음> <오>. <웃음> 자 폭죽 눈덩이 <웃음> 일본을 찾고 나가보자고. 어, 떨어졌어?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이게.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아래에서 템을 많이 파밍하자. 오늘 밀치 이겁이 엄청 많아서 레보다 레보다 챙기고 아니 왜 이렇게 떨어져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자 보자 보자 어내 사진들이 엄청 걸려 있잖아 음. 위에 올라가. 오늘 감옥 가서 살려 줘야겠는데 한번? 한번 살려 주자. 왜 이렇게 무섭게 조용해 여기. 뭔데? 어, 놀래라. 어, 내가 있어 여기. 너무 사랑해. 오 사람들 가둬 있어. 남자친구 보관소. 와, 야 소름. 잡혀 흑장이다. <웃음> 자기야 꼭 살아남아. 어, 어디 있는 거야, 염멘나 여기. 염멘나 큰일 났어. 왜? 아까 우리를 포로온 팬이 잡혀 있어. 어 아, 그래? 아, 한 명밖에 없는 팬이었는데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버리면 안 될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너만 있으면 되거든. 아,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을 구하러 가야지. 아, 맞네. 얼른 어, 구하러 가자. 어. 팬이면 우리 구독자잖아? 내가 방금 그선생 <목> <선수> 왔냐! <목> <목> <목> 아! 아! 아! <목> <목> 나이스!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로트아로트 도로트, 도 아, 떨어뜨렸도떨어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도로트! 로트 도로트! 우리 팬, 우리 구독자분을 꼭 살려야죠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구독자님! 이겨맨 유튜브 재밌죠? 역시 우리 구독자분 <웃음> 구독자라서 꼭 살려드릴게요 꼭 이번에 탈출해드릴게요 <웃음> 어? 여기 있으 모른다 <웃음> 영민아 내가 처리했어 가자! 그래 또, 또 떨어졌어? <웃음> 어.. 회복 포션 <웃음> 후. 나이다야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같아 나 말고, 너 말고, 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뭐? 아! 어? 남친! 난 너무 무서웠어!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고! 나도, 나도, 너무 무서웠어! 난 너밖에 없는데, 저 사생팬이 계속 쫓아오는 거 있지! 뭐, 어, 구 밖에 없어! 근데 어? 이십자가는 이 뭐야? 어? 이거 뭐야? 난 몰라! 무서워 죽겠네. 어저게 어, 뭐야? 저 사생팬이 보고 있어. 왜왜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왜 마네킹을 보고 있는 거 같아? 어? 어? 너너너왜 그냥 와? <웃음> 너왜너왜 어? 왜 들어가? 에이, 어? 어? 어? 왜 들어가는데? 어? 얘? 아니 우리 구독자를 가주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웃음> 구독자님 나오세요. 어? 구독 누르셨죠? 에이. 구독 아, 눌렀어요? 아니요. 안 눌렀지. 이럴 줄 알았어. 안 눌렀잖아. 아! 그 구독자가 아니지. 야 온다 온다. 모도 모도죠? 모다 모다. 저기 자기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댄스를 준비했어. 우리 사생팬 귀엽네 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비밀번 하나 찾았으니까? 잠깐만 이 마네킹 캘수 있나? 어? 근데 여기 있으면 모를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여기 있어봐야겠다 <웃음> 뭔 소리야 이거? 나무서워니까 숨어있을게 한번 이렇게 서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를 것 같거든요? 야, 모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웃음> 여기 숨어 있다가 오면 떨어뜨려야겠다 빵이 진짜 우 그럴 수 없어 왜요? 난 너보다 그 여자가 더 좋으니까 그 여자들보다 제가 더 젊고 그래도 응? 나는 여자친구들이 더 좋던데? 너랑 <웃음> <웃음> 그러니까 평생 사생팩인거야? <웃음> <웃음> 잘했어 역시 믿고 있었다고 여자친구 지이 아야 오늘 공연은 망했구만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와아아아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안 보고 싶었어. 어? 안녕, 참격 당했어. 어떡해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야야야 야, 어? 야. 어 야! 다 옆에서? <웃음> 아니 나숨었는데 리아가 들어와서 <웃음> 아 걸렸어 누구세요? 어떻게 나가 우리 아나 엔더 진주가 있어 걱정마? 어 좋아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엔더지가두 개가 딱 맞춤 있었네 어, 역시 내 남자친구다워 어, 역시 능력나게 정말... 이번에 <웃음> 절대 걸리지 말자 자 상자에서 빨리 찾고 나갈게요 아래 100% 있다 없네? 아 왜냐? 여왜 마이크도 없네. 어이다이다이다 있다,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자네 번째 비밀번호 세 번째 비밀번호죠? 오케이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나 진짜 화날라고 그래. 여기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귀줄게사귀줄게 알았어, 사귀어한테사랑해준고 아, 아, 아, 아, 아, 말해줘요. 너한테 사랑준다고 말하면 너 살려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아아 아, 아, 너무 무섭잖아 아 포션이 좀만 있었으면 <웃음> 자기, 자기야 뭐야 왜 오다 말아 나 어제 야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중력을 많이 받아서 떨어져 버렸지 뭐야 음, 음. 우리, 어, 우리 어, 헤어져 어? <웃음> 왜 애교를 부려 갑자기 어, 저 어제 아. 인터넷에서 봤는데 애교많은 여자가 인기가 많다더라 아! 아! 아 어우야 어, 나 그냥 어? 저화행페이더 좋을지도 뭐? 미쳤어! 아. 우리 구독자님이 오고 계셔 아닌데? 안 오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 구독자님이 엉금엉금 오고 계신다고 <웃음> 아니, 아니 거북이냐고 언제 와? 아. 근데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낀거 아니야? 낀거 같은데. 저도 어? 떨어질 것 같다 왠지. 어, 쟤 떨어질 것 같다. 쟤 떨어진다. 떨어진다. 제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오! <웃음> 오! <떨어져. 웃음> 아, 알았어. 아, 겠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웃음> 와, 완, 완전 완전 뭐, 뭐야? 얘 뭐야? <웃음> 너왜 떨어져? 야, 시도도도 떨어지냐 아! 얘는? 어? 아! 가자. 아봐 비밀번호 줘봐 찾은거 있으면 줘 찾은거인데? 어, 저... 뭐야 얘는? 깨어러 <웃음> 주잖아요 <자>, 가자 <웃음> 어, 어, 왔잖아 잠깐. 왔잖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할거야 <웃음> <오오오. 웃음> <웃음> <오오. 웃음> 그 바로 가는데? <웃음> <웃음> 아, 그럼 지하를 안찾아봤다 지하 빨리 가야 돼, 빨리. 올라오기를 빨리 가야 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깜짝이야. 어, 놀래라. 무서워 그지마라 뭐래? 숨 보니까. 뭐래 이 여우가? 뭐래? 이 근데 없는데? 조용한데? 구독자님 구독자님 근데 몇 살이세요? 안들려 비밀 엄마! 엄마! <웃음> 알았어. 내가 어... 사랑 안 땄어요! 그, 그,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뭔데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들이랑 다 헤어지면 너랑 사귈게. 아니요? <웃음> 뭐,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오빠가 내게 되어야 해요! <웃음>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밖에 기억 없어. 도망가야 돼! 아, 빨리 도망가! 기야 하나만 있으면 안돼다 <웃음> 죽었어? 아다 죽었어? 갈.. 구하러 갈게 나 구하러 간다고 해놓고 천천히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엔, 엔더 진주 있는 사람. <웃음> 와 진짜 너무 놀랐네. 어? 아, 나나 나 근데 아까 레보를 발견했어. 이걸로 나갈 어? 수 있지 않을까? 어! 잠깐 어?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나나 잠깐만. 야, 너빌호 하나 줘 봐. 어, 그거야. 야, 그거. 내가 나 온다. 괜찮아. 뭐다 뭐다. 오면 떨어뜨린다. <웃음> 아, 줘, 줘, 줘, 줘. 못 올걸? 절대 못 올걸? 빨리 줘. 아니, 빨리 달라고. 어, 그래. 자. 아. 1땡. 이거 같은데. 1땡, 이거. 비번 하나만 맞추면 되겠다 내가 오빠한테 쓴 돈만 해도 몇천 저 원인데? 정도면, 저 정도면 네가 잘못했네! <웃음> 아 사랑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사람이야. <웃음> 가자. 오빠랑 평생 살기 위해 이 저택도 샀다는데 몇 억을 썼네. 이 정도면 괜찮은 아! 알았어 돌아갈게 돌아갈게 돌아갈게. 아 아. 자, 나가도록 하자. 여기서 못 잡을 거잖아. 아! <웃음> <웃음> 탈출으로 빨리 가자. 탈출으로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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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무섭다! <웃음> <웃음> 자, 1, 1, 02. 하나씩 맞추는 거야. 1, 2, 02. 1, 2, 공이야 아, 비번호가 뭐야? 대체. 오케이. 1, 2, 0. 아, 비번 뭐지? 우기아 uh, 헷갈려 아헷갈려어어아 안잡아 이거 안잡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아이 <이거>. 놀러가 아, 빨리 <목소리> 겠 미치기. 1820. 오케이. 하나? 이거다. 아니네? 1020인가 보다. 1020. 아. 아. 오 마. 잠깐 기다려. 오. 나요 아, 아, 나이아요아이어오오오오 뭐야 여기 레이스 완전 이 뭐야! 오, 아, 내 걸렸어. 아, 레기 걸린다. 아, 커브끼리. 아 열려있네. 일0이0이야 빨리 나가. 알았죠. 1020. 어? 아니, 어? 1020. 아니, 뭐, 어떻게 한 거야? 1020. 아, 됐다. 고장날 뻔. 아니, 렉걸려다 어? 떨어졌어. 렉이 엄청나더라고. 뭐? 대체 저 위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아, 너무 재어 시야를 어? 좀막 줄이고 가야 되나? 어? 왜? 렉 젓다! 아, 됐다! 저기만 가면 렉이 걸리는 건가? 불안한데 렉 때문에 가보자 <웃음> 남친아 응? 여기서 고백을 하면 이루어진대 여기서 고백을 하면? 달리면서 고백하면뭐 그런 곳이야? 어어 뭐야 <웃음> 왜 떨어져 어? 저기겠다 뭐야 어 뭐야 응? 음? 뭐지? 어? 뭐지? 이, 이 사람은? 어이 사람은? 네? 어? 예? 뭐야? 생겼어요 저..저기..저기..사생.. 스..스카이야 너나 좋아한다며 아, 뭐 어그 못생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해 나 이제부터 오빠밖에 없어요 아아무래도 <웃음> 새로운 사랑을 찾은거 같애 됐이형아 <웃음> 여기 이제 우리 칸둘이네 그러면? 그, 그, 그, 그러게왜 그 말을 터드나? 난..난 난 너랑 헤어질려고 <웃음> 왜? 내가 어디까 마음에 안들어? 너 남자잖아! 어..그 <웃음> <웃음> 어, 내가 싫은거야? 얘 진짜 왜케 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원해, 땅 오빠, 저 이상한 사람 말씀은 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스카이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네요. 음, 다행이야. 구독자님? 어?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셨죠?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고? 그건 자유 아닌가요? 강요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눌렀어요? 네!